오늘은 여러분, 들 대구 삼문시장와봤습니다어또겨울에서호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되게 정상적으로 영업 한국에서 왔습니니까참다행이네요오이 어. 대나무 뭐지? 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에서는물건인한 와 고양이 어마어마한데? 돈 팽이, 아오랜만이야저기는 1억짜리 스도있 <웃음> 우리나라 국수랑 먹거리 드들인데 칼국수, 잔치국수 그러분 그거 아세요? 이 대구 경북 지역,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그래도 뭐 칼국수나 이것도 굉장히 더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이또 갈치가 또.. 대천안 어. 닭이다 닭닭 <웃음> 음. <오. 웃음> 고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팔아요? 1 2 0천원이고요1 5 0 0원 가격에 많은. 아 여러분들 원래 저 여기 지나갈까 하다가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잡싸우라고 하셔갖고 <웃음> 그래서 들렸습니다. 음 응, 하나. 응. 와, 맛있다. <웃음> 쪽 해가지고. 저사이나 먼저 보세요저사식해보세요저사입니다저사지마세 어, 아주 팥. 삼각만 두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삼각만, 네. 두삼각만 삼각만두 네, 삼각 골목이 좀 있네요. 조그맣게. 이쪽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 주세요 대구 이시면이거꼭 드시고 이쪽에. 이쪽에. 이 고하게 방부제가 들어가요 아 방부제가 방부제가 안들어가요자 이렇게 매운 고추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어, 양파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뭐, 아, 그래. 어, 스페셜하다, 어, 특별하다. 그런 거고 그냥 바로 현장을 바로 음, 먹는 이 느낌, 맛. 음. 이게 좀제 맛이에요. 간장에다가. 음. 음. 간장이랑 청청양추추양파파랑이 드셔야겠네요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심국에서도한국에에 보시면 딱 당면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도고는 그냥 그냥 드시는 도보다 떡볶이 같은 거포장에가도가서도이국에서에 같이 드시면 진짜 한가 막힐 것 같아요. 자한입 더. 음. 재현이 분식 자, 칼국수하고 찹쌀수제비하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자, 반찬은 깍두기 그리고 네, 고추 아 이건 뭐 그냥 고추하고 뭐 장만 있어도 맛있겠네 깍두기하고 네. 자 일단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양념장 있고 어. 자. 금액은 4,000원 어 많이 너만 많아 <웃음> 짜나보다 많이 나해 <웃음> 아오 네. 그리고 이게 그 찹쌀 수제비인데 야 이거 미역에다가 찹쌀 세알 점해가지고 오어 오, 들깨향이 쫙 퍼지는 게뭐 북어로 추정되는 생선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건 맛이 <웃음> 없을 수 없겠다 이거는. 기가 막히는. 수 네? 감사합니다. 어. 잘 아. 국물도 안주셨으면 큰일날뻔했다 음, 그 고추 음 되게 연해요 고추가 오이고추같은데 오이고추 다 크기 뭐 전에 약간 딴것처럼 음. 이수는 멸치 육수 그 느낌에 고소하면서 아또 시원하면서 아. 자, 이번엔 찹쌀씨밥오 음. 와아 와. 이건 해장용 느낌이지 진짜 오음 알 자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찹쌀 알이 들어올 때는 익숙해요. 우리가 팥죽 먹을 때, 이 팥죽에 알 넣어가지고 좀 익혀가지고 먹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온 그해의 느낌이 익숙한데, 들깨 향이랑 이 해조류가 같이 딱 들어오는 이 향. 여기서 확실히 완전 다른 느낌이 딱 들면서, 어, 저는 이 음식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었던 음식이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음식이 없어요, 진짜 아, 국물을 좀갈죽한게 아, 이걸로 좀 해장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들어본 음식 이름이 하나 있어요. 들깨미였고. 약간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깨미였고 제가 사실 안 먹어봐서. 그 느낌과 좀 비슷한 그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치즈처럼 쪽쪽 들어나네 맛있게 한번 오늘 서문시장 와서 잘 먹어봤습니다. 뭐 삼각만두 그리고 어, 칼국수 그리고 이 찹쌀수제비까지 좀 맛있게 정말 잘 먹어봤고요. 여러분 혹시 진짜 그 지역 놀러 가셨을 때. 그나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술 이용하기 그리고 이렇게 재래시장 한번씩 와가지고 먹거리 같은 거 이거 좀 즐기고 가시는 거 저는 요거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재미도 있고 와서 이제 배고픔 달릴 겸 이렇게 좀 사람 냄새나는 이렇게 노상에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가시고 하시는 것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오시면 서문시장 저 많이 놀러 와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